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?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해야 될까? 음.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연애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고 결혼은 꺼지지 않는 잔잔한 불씨다. 뭐 근데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때로는 꺼질수도 있다 될래요? 음. 이걸로 <목소리> 안나왔어요 넌 어, 너무 화장 안했어 예쁜데 그래도 아 진짜? 응 너밖에 아, 없다 가지가지 한다 여자 둘이랑 살면 매일 겪는 일입니다 하이 엄마도 하이 뭐야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즐거워 하셔야 하고요 재밌어 해야돼요 결혼해봐요 내 뜻대로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리나 사더라도 두개 사야 돼두개못 사지 돈이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스커트 나도 체즈 스커트 뭐라고? 한만두 사볼까? 교자만두 살까? 김치만두 김치는 맛이 없었어 평양만두 평양만두? 그뭐 어차피 골라놨잖아 <웃음> 뭘 물어봐 너살거 사! 내 마음속을 읽지 못했어 아니 다안 된대 아니 의견을 달라는 거지 내가 뭐 골라보려고 한건 아니야? 이는 이거 먹어봐야지 뭔데? 한선만두난 <웃음> 평양만두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없어 가장 하고 싶은 건? 쉬고 싶어 가장 가지고 싶은 선물은? 없어 남편이 고쳤으면 하는 것은? 다 반품시키고 싶어 다. 바라는 건? 바라는 거 없어 제발 좀 씻고 어. 닦고 나가 그냥 뭐라고? 나가라고 <웃음> 생각 진지하게 한번 생각 안 해봤어 혼자 사는 거 혼자 혼자 사는 거 진지하게 생각 한번 안해봤어 아, 혼자 사는 거그 어. 혼자 살아 볼까라는 생각은 애초에 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. 난 매일 하는데 아, 매일해?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야. 나는.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같아 당연하지 밥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빨래해줘 청소해줘 다 해주는데 뭐할게 있겠어 <목소리>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<목소리> 있습니다 다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에는 차이가 있음이니까 그, 그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좋아요, 좋아요. 살면서 깨우쳐야 되고요. 좋아요.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어, 부분이라고 아빠는 생각합니다. 어때? 아빠는 어. 착해. 그냥 착해. 착하고 착하고 착하기만 해. <웃음> 곧 다가올 결혼을 할 예정이신 분들 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어,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,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저는 극복했습니다 저는 다름을 인정을 했고요. 그 다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. 그게 참 쉽진 않은 고행의 길이었고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